에리나하고 리니 베스트 했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자, 레디 눌러주시고, 첫 번째 판, 스타트유, 스타디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첫 번째는 큐하고 클라라입니다. 방금 큐는 아레나 케이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하자마자 큐가 엄청나게 얻어 터졌죠? 근데 생각보다 키를 되게 많이 깠네. 아, 녹시아입니다. 와. 소환불만 하고 일단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녹시아는. 오, 하지만 아슬아슬한 피로 지금 녹시아가 이겼거든요. 자, 아, 일단 피가 조금 채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막투 난 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크만 선수는 카마엘 이제. 어 이제 역속인.. 역성기... 어? 왜 아크만이 쓰러져? 그 아크만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왜지? 그니까 러 카마엘이 이겼는데 지금 버그로 끝났어요. 잠깐만 버그가 됐는데? 이거 맞아? 아.. 니 이거 버그 신고해! 이거 당장 신고하자! 이거 영상 찍어놨어! 신고야 신고! 이거 버그 신고해! 버그 신고해! 휘화 안녕하세요 복숭아단 여러분! 심비입니다 지난 5월 4일 업데이트로 친선전 관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아레나 친선전을 관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의 신비는 길드원대가 소규모 친선전 대회를 개최하여 중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진행을 통해서 친선전을 처음으로 이용해 보았는데요 기존 친선전은 1월 27일에 추가된 모드로 아레나와 동일한 규칙으로 3대3 전투를 진행하는 모드입니다 방 생성시 공개방, 비공개방을 선택하여 모두 생성이 가능하고요 비공개방의 경우 협력전 방 만들기처럼 생성하여 코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전은 최대 4인까지 가능하고 이동하기를 통해 관전석과 참여석을 이동합니다 관전 시에는 우측에 카메라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참여자 1 참여자 2 그리고 다 마지막 자유시점으로 이때는 방향키로 맵을 이동하며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회를 여러 중계자의 입장으로 보다 보니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관전 시스템을 대회 중계를 하는데 이용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친선전보드의 더 많은 활용과 후에 게임대의 개최 등을 위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관전자의 기능 사용인데요. 보시다시피 관전자는 맵의 변경이 불가하고 게임 시작을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단순히 정말 관전만 하는 입장인데요. 그에 관전자가 아니라 중계자, 진행자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맵 변경이나 게임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관전자나 참여자의 부분이 아니라 방을 만든 사람, 방장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두번째는 캐릭 선택 및 뱀픽 등룰 관련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참여자 모두가 선택한 캐릭이 보여지며 순서 또한 모두 공개된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뱀픽 룰 같은 것도 없고요. 그에 제가 진행게 진행 시에는 시작 전에 따로 채팅창에서 뱀 캐릭을 하나씩 정해 진행했습니다. 선택한 영웅이 모두 보이는 것. 순서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미가 떨어지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에 간단하게는 마레나 친선전 모드가 생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아레나 마레나의 경우 게임 시작 전에 금지 영웅을 2명 선택합니다 매칭이 되면 영웅을 선택하는데 이 영웅 선택은 한 캐릭씩 함께 선택합니다 그렇게 세 캐릭을 모두 선택하면 출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출전 순서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점인데요 전체 맵이 모두 보이는 시점을 하나 추가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갓의 특성상 플레이 타임이 짧고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게다가 캐릭터들의 질주의동이 많고 사거리 그리고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저격하는 싸움 방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한 캐릭터를 살펴보는 것도 힘들고 맵을 따라다니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전체 맵 상황을 볼수 있는 시점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맵의 넓이, 길이에 따라 모바일에서는 너무 작게 보이거나 해상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에픽세븐이라는 게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픽세븐의 경우 실시간 아레나의 공식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으며 여러 스트리머들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이는 신선전 모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 태도 신선전 모드를 조금 개선시켜준다면 저도 대회를 개최해보고 싶습니다. 상품을 소소하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는 중계했던 영상 한 라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뭐 마레나처럼 안 바꿔주거나 뭐 일부 수정이 안되면 제가 마레나처럼 픽을 해서 뭐 대회를 할때 이제 그런 걸 룰을 좀 조정을 해서 해도록 해야겠죠. 자첫 번째는 아라와 메일입니다. 아까 아라 같은 경우 역속한테는 아주 약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메일이 쫓아갑니다. 아무래도 딜이 확실히, 좀안 나오는 모습인데 아 근데 이제 촉수한테 당했어요 피하면서 어 근데 사실 아라의 평타가 상당히 빨라요 와 촉수도 두 발이 됐거든요 지금 없애지 못해서 아 이게 장애물이 많은 맵이다 보니까 매일일의 공격 스킬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에 그 반면 이제 아라의 평타하고 촉수 같은 경우 음. 그래서 많이 힘드네요 아 이번엔 카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일일은 괜찮네요. 그래도 역속이라서 상대적으로 아까 클라라보다 딜이 이제 좀안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 크만 선수 카마엘 스킬이 잘못 나갔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어, 반피로 아라를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 베스입니다. 아크바 선수는 일단 베스한테 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이제 스킬 쓸 각만 노려보게 되겠죠 어, 상당히 오, 잘 빠져나갑니다 자 스킬을 맞췄죠 아 근데 베스가 그 사이를 튼타 스킬을 쾅 찍고 들어옵니다 아크바 어. 어, 선수는 이제 거리를 벌려야겠죠 어 하지만 어 한방 맞았는데 한방 자 1평타로 바꿨습니다. 2평타까지 아그크서좀 아쉽네요 그 피가 좀 많이 깎았을 때한번 맞은 게 상당히 큰 피해로 들어왔습니다 자 소환수는 두 방으로 컷 해버리고 아무래도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방 한방 귀중하게 한방 맞추고 있습니다. 아 한방만 더 맞추면 아 이거를 저격에 성공하네요. 자 그만 선수가 Q의 포탄을 저격에 성공하면서 첫 번째 승리를 챙겨갑니다. 이거 처음에는, 아, 이거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큐가 좀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좀, 맵을 잘 이용해서, 어, 상당히 저격을 좀잘 했네요.